12장 식품의 냄새, 그러니까 냄새, 우리 후각을 이용 해서 느낄 수 있는 냄새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겠느냐? 자, 냄새는 우리가 좋은 냄새와 그렇게 석, 좋아하지 않는 냄새로 나누자. 그래서 썩은 냄새도 있을 것이고요. 꽃의 향기, 그 다음에 과일의 향기, 그 다음에 수지 냄새, 그 다음 맵게 느껴지는 냄새도 있습니다. 탄 냄새도 있고 자, 이런 것들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후각신경을 통해서 이 냄새를 맡을 수 있느냐 크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뭐, 꽃 향기에는, 백합장미, 매화, 이와 같은 향기, 과일의 향기였습니다. 뭐, 사과베레몬, 매운 냄새, 후추, 생강, 마늘, 그 다음, 수지, 송진 냄새, 대표적인, 그 다음에, 탄 냄새, 뭐, 커피나, 뭐 누런 밥이나 캐러멜 냄새, 뭐 썩은 냄새도 납니다. 부패된 고기에서 나는 냄새, 뭐 부패된 달걀 냄새 자 이런 것들. 그럼 이 냄새들의 각 냄새가 다르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이 냄새를 나타내는 향기 성분이 물질이 있습니다. 그 성분이 무엇이냐 자, 이런 것들과 다 연관되어가지고 냄새를 우리가 좀 구분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 크게 나눠가지고 식품의 냉, 냄새 성분의 식물성 냄새 성분의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에스터류입니다. 에스터, 에스터화물 형태를 띠고 있다. 에스터, 에스터. 들어보긴 많이 들어봤다, 그죠? 에스터가 <웃음> 어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자, 여기 보시면 COOH하고 O, 뭐, 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했어, 카복실기 하고요, C O O H, 카복실기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어떤 R이란 치환기가 되어 있다. 산이죠. 그다음 여기 에 알콜기, O H. 알코올기를 가지고 있는 R' 알코올기를 가지고 있다 알코올기하고 이 카복실산하고 사이에 이 알코올기 산소가 키톤기를 공격에 들어가면 이것이 s h 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OH, 알콜기가 탈락이 됩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에스터류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R, CO, 키톤기, 쾌톤기 가지고 있고, 그리고, O, R'. 자, 이런 형태. R, C, O, O R' 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죠? C, O, O 형태 다 마찬가지로 C, O, O 형태 요 형태가 에스터 화합물이다 대표적인 게이 물질이 아밀포메이트 포믹에시드하고 아밀알코올하고 사이에 만들어진 아밀포메이트 사과나 복숭아의 냄새 성분입니다. 대개 보면 에스터류가 향기로운 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에칠아세테이트 에칠아세테이트 파인애플 냄새 나죠? 파인애플 냄새 주성분입니다. 그 다음, 아이소아밀 아세테이트, 배의 사과의 향기성분입니다. 아이소아밀 포메이트, 배의, 그 다음, 사과의 메칠부칠레이트, 메칠부칠레이트, 송이버섯의 냄새 있죠? 메칠시나메이트입니다. 메칠시나메이트. 자, 시나믹, 자, 요게 에스터고요기게 시나믹, 시나믹 에시드, 여기에 메칠 알콜. 그래서 메칠 시나메이트. 송이버섯 향이 독특하죠? 이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에요. 그 다음, 메칠 발레레이트. 청주의 냄새. 그 다음에 세러리의 세다놀라이드. 이 물질. 그러니까 다시 말했어. 어떤 향기를 나타낸다 그냥 향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물질이 무엇이냐 이와 같은 물질들이 주 성분을 이루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 하나만 있을까? 아니면 이 하나가 주 메이저고 나머지 다른 에스터류도 존재할 수 있고요 뭐 에스터류만 있겠어요? 뭐 알코올, 알데하이드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향기 물질을 싹다 분석을 하면 은 뭐가 몇 퍼센트 뭐가 몇 퍼센트 이렇게 쫙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에탄올도 여러분들 냄새 있죠 그 다음 계피의 냄새 나죠 이게 유저놀이라고 그러는 유게놀 혹은 유저놀 자이 물질입니다 그 다음 찻잎에 독특한 냄새가 나죠 주 성분이 3헥사놀입니다 알코올입니다 3헥사놀 그 다음 오이라든지 송이버섯에도 알코올 존재합니다 원옥텐3올 원옥, 그 다음 감자에 펜타놀 양파 프로파놀 그 다음 아몬드 벤즈알데하이더 계피의 시나믹 알데하이더, 찻잎의 투헥산알, 알 알데하이더, 끝에 알 끝나면 알데하이더, 올 끝나면 알콜그 다음에 바닐라향, 바닐린, 자이 물질입니다. 이름만이 아니고 어떤 물질이 그 향을 나타내는지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 정유유에도 보시면, 이와 같이, 시트랄, 알끝 끝났지, 여기 보면 알다이도 보이잖아, 그죠? 이름 소개, 이름 소개. 자, 그 다음, 제라니올, 끝에 올, 이렇게 했잖아, 그죠? 자, 이 물질입니다. 오렌지나 녹차에 알코올 끝에 올이니까. 그 다음, 리모넨, 리모넨. 그 다음에 멘톨, 이거는 바카향 익히 잘 알잖아. 바카향 이 물질입니다. 멘톨입니다. 레몬 당근의 알파 파이낸, 그다음에 숙의 투존 이런 물질이 나타내는 정유류의 냄새 성분입니다. 다 외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이름 정도 들어봤다. 그다음 이제 황화물은 조금 기억을 좀 합시다. 시험에서도. 꽤 자주 나옵니다. 자, 알킬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 자, 무겨자 고추냉이야. R-NCS 여기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고 그래요. 이런 걸. r 은 알킬, 알킬기에 NCS 붙어 있습니다. 황을 포함하고 있죠. 함황 화합물입니다. 그다음 알킬설파이더, 알킬설파이더 역시 마늘, 파, 양파, 부추에 알셀퍼알프라자 알킬설파이더. 그다음 다이메칠머캅탄자 단무지에 다이메칠메칠기가두개 있는 머캅탄. CH3CHSCH3SCH3 자, 이런 형태. 그다음 퍼포릴 머캅탄. 자. 머캅탄이라는 용어가 뭐냐 하면은 끝에 SH 를 CH3SH를 머캅탄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CH3SH인데, 여기에 수소 자리 하나에 이게 퍼포릴이 결합되어 있다. 이래서 이름을 퍼포릴메칠 머캅탄이라고 해요. 자, 메칠 머캅탄 구조는 이렇게 CH3SH, S 대신에 산소를 넣으면 OH죠. CH3OH 가만 메탄올입니다 CH3SH를 머캅탄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머캅탄 자, 머캅탄, 머캅탄 그 다음 R1S, R1 시스테인슬폭사이더 R1, 마늘의 냄새 성분 아, 메칠 머캅탄 여기 나오네. CH3SH 무 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양파에는 메탄에탄 프로판이니까 프로필 머캅탄 이렇게 이름을 프로필 머캅탄 CH3SH 메칠 머캅탄 무 양파 마늘 뭐 단무지 부추 고추냉이 이런 쪽에 들어가 있는 매운 성분이 바로 지금 이 황화물들입니다 황화물들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나오는 황화물들은 이름을 조금 응? 기억을 좀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응? 그 다음 과일 성분의 과일 성분의 향기 성분 앞쪽에서 봤습니다 에스터류 알데하이드 및 키톤류 그 다음 알콜류 그 다음에 산류 자 이런 것들이 포함, 과일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들어가 있을 때 주로 어떤 것들이나 이름 다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자 사과에 감귤, 감귤류, 바나나, 파인애플에 에스터류도 들어가 있고 알데하이드, 키톤도 들어 있고 알코올류도 들어 있고 자 이런 것들은 주로 향기 성분을 나타냅니다. 자 향기 성분 그 다음에 밑에 산 종류는 향기보다는 맛, 맛입니다. 대개 보면은, 이제, 아스코르브산이라든지 뭐, 사이트리 게시드푸마릭 마리 게시드 뭐, 숙스스니게시드다 이런 것들 맛입니다. 그러면 향과 맛이 같이 들어있는데, 왜 향과 맛은 뭔가 맛은 혀로 느끼고, 향은 포후각으로 느껴야 되잖아. 그러면 맛으로 느껴야 되고 향으로 느껴야 되는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에 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산성분은 왜 맛으로 안못 느낄까? 네?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자, 향으로 느낀다고 그러면은 그 물질이 휘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체화가 돼야 됩니다. 액체 상태에 있어서는 우리가 후각에 도달을 못해요. 후각에. 그걸 쉽게 얘기하면 쉽게 기체화가 되어야 된다. 그러 기체화가 된다는 얘기는 보일링 포인트 끓는점이 낮아야 돼요. 그게 낮으려 그러면은 분자량이 크면 안 돼요. 작아야 됩니다. 분자량이 작고 쉽게 기체화 될수 있는 휘발 될수 있는 물질이야야만 후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부분은 맛. 맛으로 느낄 수밖에 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후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은 보면은 휘발성이 크다 이,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채소류의 여러 가지 냄새 성분, 겨자과의 예? 자 아까 보셨으면 흑겨자, 백겨자 할것 없이 매운맛 성분을 나타내잖아, 그죠? 매운맛 성분 그리고 매운맛 처음부터 매운맛이 나는 게 아니고 처음은 이와 같이 아릴 글루코시노레이트 형태 시니그린이란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데 자, 이것이 자, 우리가 맛을 향을 느낄 수 있는 물질로 변화가 됩니다 자 변화되어가지고 지금 아릴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가 여기에서 생성되고 이것이 우리가 맛이나 향으로 향으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매운맛이 혀에만 느껴지는 거 아니죠. 후각으로도 없잖아. 그 다음 백겨자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미로미로시네이즈라는 효소작용 받아가지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와 같이 파라 하이드록시, 벤질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 아이소, NCS NCS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로 냄새 성분이 만들어진다. 자, 그걸 예를 들었는 겁니다. 그 다음 채소류 에서도 마찬가지 팥과에 우리가 냄새 맡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처음은 냄새가 잘 안나더라도 이것이 자 이렇게 아리네이저의 분해, 효소의 분해를 받아가지고 자 이걸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자 사이오프로파날 S 옥사이드 자 이런 물질 그 다음 트라이슬파이더, 뭐 다이슬파이더, 머캅탄뭐 사이오펜 자, 이런 물질로 전부 분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이프로필, 다이설파이드는더 가열하면은, 프로필 머캅탄으로 이와 같이 가열했을 때, 프로필 머캅탄이 돼요. 자, 양파를 갖다가 이제 자르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최로 성분들, 매운 성분들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 양파를 나중에 가열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달달한 단맛이 나죠. 단맛 나잖아. 그 단맛 성분이 바로 이 프로필 머캅탄이에요. 이 프로필 머캅탄이 단맛을 냅니다. 자, 그래서 이 양파 냄새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봤다. 마찬가지. 자, 마늘 냄, 냄새 성분을 생성하는 과정.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냄새 나타내는 것은 이제 이런 이런 물질이에요. 다이아릴 다이설파이더나 아릴 다이아릴 뭐 설파이더나 뭐 다이아릴 트라이설파이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후각 신경에 감지가 될수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아리네이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S 아릴 뭐 설펜산을 거쳐가지고 다이아릴 뭐 사이오셀피네이트 다른 말로 아리신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자, 아리신을 거쳐가지고 이와 같은 물질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냄새를 우리가 더 강하게 느낍니다. 그다음 셀러리 냄새 성분 자, 이런 물질이다 이런 물질이다 채소류 오이 냄새 성분 이 물질입니다. 이류 노나 노나 트랜스 투 시스 식스 다이엔날알 알데하이드 HCHO 알데하이드 가지고 있죠? 그냥 이런 물질 오이 냄새 성분이 이런 것이다. 자, 이거 뭐 외운다고 그러는 건 힘들고 솔직히 그죠? 자, 오이 냄새 성분이 무엇일까 관심을 가진다면, 자, 자, 이 물질이다. 그 다음, 버섯의 냄새, 성분, 렌사이오닌이라든지원옥텐리올 자, 여기 이름이, 옥텐, 그러니까, 엔 들어있으니까,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고. 그죠? 자, 이게 1번 탄소고, 2번 탄소고, 3번 탄소고 자 이렇게 해서 옥, 옥텐, 옥 그리고 탄소 8개에 3번 위치에 알코올이 들어가 있었어. 원옥텐 1번과 2번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고 3번에 알코올기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다. 이름만 딱 들어도 원옥텐3올 그려지잖아. 그렇죠? 이와 같이, 버섯 냄새 성분입니다. 그 다음, 어류, 물고기. 자, 민물고기의 냄새는, 자, 무슨 물질이냐? 자, 피페리딘. 피페리딘. 자, 피페리딘이, 음, 민물고기 냄새 성분 생성 과정. 자, 제일 처음, 자, 라이신이, 탈탄산 반응, 아니, 저, 탈탄산, 탈탄산 반응, 요, COOH, 카복실 산에 CO2 제거, 제거 되니까 요, 아민만 남아요. 자, 라이신이 탈탄산 반응 일으키면은 카다베린이 됩니다. 아민입니다. 자, 카다베린. 이카다베린은 이름을 조금 들어봤다,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 여기에 카다베린에 암모니아가 탈라미노반응 일어나서 고리가 엮어지면 피페리딘이 만들어집니다. 자, 피페리딘 그 다음 카다베린이 델타아미노바레르 알데하이드를 거쳐서 델타아미노바레르산이 만들어집니다. 자, 발레르산 발레르산, 뭐, 아지니, 아지니, 아지니니 발레르산 또 만들어지고, 자, 민물고기의 비린내 주성분이 바로 이물질입니다. 발레르산, 발레르산. 피페리딘 또 냄새 비린내 나, 납니다. 그 다음, 바닷물고기는 비린내 주성분은 민물고기와는 좀 달라요. 응? 그 뭐가 다르냐 하면은 이거예요. 트라이메칠라민, 바닷물고기. 자, 트라이메칠라민 옥사이드 상태에서는 신선한 상태에서는 비린내가 안 나요. 근데 이게 환원 세균에 의해서 환원이 되면 트라이메칠라민 혹은 다이메칠라민 혹은 그냥 메칠 아민. 자, 이 형태의 아민이 만들어지면은 냄새가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비린내가 납니다. 자, 그 다음, 바닷물에, 그 다음, 바닷물 고기에서도 이 만약에 요소가 암모니아나 CO2로 분해가 된다면 이 암모니아 냄새가 아주 지독합니다. 지도하잖아 암모니아 냄새 맡아보셨죠 그죠? 자, 거기 암모니아 냄새도 들어 존재할 수 있다 그럼 바닷물 고기를 의류 중에 트라이메칠라민 옥사이드의 함량이 자 민물 고기에는 양이 굉장히 적어요 100g 중에 4 내지 6mg 밖에 존재하지 않는데요 바닷물의 경골, 연골 자, 경골은 40에서 300mg, 연골 바닷물 700에서 900. 굉장히 트라이메칠 아민 옥사이드 양이 바닷물 고기 중에 연골 바닷물 고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환원이 되면은 트라이메칠 아민이 만들어지면은 비린 냄새가 바로 난,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육류를 갖다가 우리가 가열을 하면 은 여러가지 냄새 많이 만들어지잖아 자, 그 만들어지는 그 냄새 성분이 뭘까 우리 앞에서 반, 봤던 알데아이드, 키톤, 뭐 알코올, 뭐 산, 황화물, 헤테로코리화합물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냄새는 좋지요 그럼 이거 이외에는 다른 건 없을까? 막 타고 이럴 때 건강에 유해한 물질들도 같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많이 만들었어요. 자 육류 냄새 성분, 그다음 우유 유제품의 냄새 성분, 자아세토이 아세톤이 자. 수소를 잃어버린다. 다시 말했어. 자, 수소 잃어버리면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산소와 결합하는 게 산화고 수소를 잃어버리거나 전자를 잃어버리는 게 산화잖아. 그렇죠. 결국엔 산화돼 버렸습니다. 다이아세틸 자, 이런 형태로 아세토인이 다이아세칠되면 은 냄새가 신선한 우유 아니고 냄새 나겠지, 그죠? 그 다음 조리가공한 식품에서도 여러가지 냄새가 많이, 냄새 성분들이 나옵니다. 이때 가열조리된 식품에서 발견되는 몇가지 냄새 성분 구조, 그냥 구경만 하세요. 뭐 이와 같이 피라진, 피리딘, 뭐 말톨, 아이소말톨, 사이오펜 퓨란, 포하이드록시파이브메칠, 스리퓨라논,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아주 다양한 냄새들이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때에 자, 그때에, 자 특히 조리 가공한 식품의 냄, 냄새 성분에서 뭐가 빵을 예를 든다면. 자, 반죽 발효 과정에서 주로 알코올과 에스터가 만들어집니다. 굽는 과정에서는 마이알반응으로 생성된 카보닐 화물이 주로 빵 굽는 냄새입니다. 그 다음 빵의 고소한 냄새 갈변 반응에서 생성됩니다. 주로 냄새 성분은 에탄올 프로판 올 아이소아밀 알코올 이런 알콜류그 다음에 아세토인 가열돼서 다이아세틸 그 다음 퍼프랄 하이드록스메칠 퍼프랄 필라진 말톨 자 이런 것들이 빵의 주 냄새 성분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캐러멜 마찬가지 설탕 등당류가 가열분해 산화하는 과정에 냄새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주로 퍼프랄 하이드록시메칠퍼프랄 이런 것들이 캐라멜의주 냄새 성분이 됩니다. 그 다음 초콜렛 코코아 자, 이런 코코아 콩을 볶는 과정에서 아미노산과 환원당 작용에 의해 가지고 카보닐 화합물 피라진 헤테로코리 화합물 생성한다. 마이알 반응입니다. 그 다음, 스트레크 반응에 있어 알데하이드 간의 상호 반응 결과로 초콜릿 냄새 만들어집니다. 자주 냄새 성분은 아세트 알데하이드, 벤즈 알데하이드, 메칠, 다이설파이드, 피라진, 뭐 아세트 산, 그 다음, 페닐 아세트 알데하이드와 3메칠 부탄올이 결합해서 5메칠 2페닐 2핵산 알 알데하이드 초콜릿 냄새 성분이 나온다. 그 다음에 삶은 채소를 거기에서 여러 가지 냄새 나옵니다. 그 다음 무양파 존재할 때는 황화물이 특유한 냄새 성분을 일으킵니다. 자, 폼말데아이드아세트알데이드다이메칠설파이드 머캅탄, 프로필 머캅탄, 황화수소. 자, 이런 것들. 황화수소는 뭐 석은 달걀 냄새를 내기 때문에 석 좋은 냄새는 아닙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에, 뭐 나쁜 냄새 쪽은 음? 아닐 수가 있는데 황을 포함했는 것은 조금 음? 기존 위쪽의 냄새와는 조금 특이합니다 그 다음 커피, 밥 마찬가지 자 커피 콩을 뽑는 과정에서 마이알반응에 의한 카보닐화물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탄수화물, 단백질 일분해하면서 냄새 성분이 강하게 뽑을수록 냄새 성분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당연하겠지 그죠 자, 탄수화물 열분해에는 주로 피라진, 불란 뭐, 피톨 등 헤테로보리화물을 생성하고 단백질 열분해에서는 암모니아, 아민, 메칠, 뭐, 캅탄, 다이메칠, 다이설파이드 등을 생성합니다 밥에서는 밥을 짓는 과정에서 식욕을 촉진하는 냄새 성분이 소량 만들어지는데 묵은 살로 지은 밥에서는 쉰 냄새가 납니다. 자, 쉰 냄새가 무슨 성분이냐? 뷰티르산입니다. 버터, 버터의 버터 냄새, 특유한 냄새 있죠? 쉰 냄새. 자, 쉰밥의 냄새 성분이 뷰티르산입니다. 그 다음, 밥에서 아세탈, 아세톤, 암모니아, 황화, 수소, 묵은 산의 주 냄새 성분은 엔카프로알데하이드. 자, 엔카프로알데하이드. 그 다음 쉼밥, 뷰티르산 자,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합시다. <목소리>